이번 영상은 동탄 이신도시 A 6 2블럭 호반섬이십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일부 질문들은 저희 쇼츠로 또 답변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예정입니다. 예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 여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청약홈 공고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네.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고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먼저는 744세대급 이전에 분양했던 것보다 조금 크네요. 음... 한지가. 뭐였죠? 제일 풍경채 예, 맞습니다. 아 제일 풍경 아... 그때 저희가. 쑥 들어와가지고. <웃음> 그 영상에서 네. 어, 추첨제 물량을 잠깐 숫자를 잘못 얘기했어요. 아, 원래. 네. 50대 50인데. 50인데 네. 제가 조정대상적으로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 예. 화성이 꼴. 조정이었다가 투가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그걸또 착하게 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 나무지 떨어졌네요. 아. <웃음> <웃음> 자, 다음 청약 음, 일정입니다. 네. 네. 특별 공급이 13일. 네. 네. 그리고 1순위가 14일에 네. 있는 거죠. 네. 궁금한 건 여기 문의쳐 있으니까, 1566-4914로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아, 예. 자, 다음 가격입니다. 네. 7사가 있고 8사가 있는데, 실사는 네. 3억 9천, 8사는 4억 대. 네.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주변 시대보다 많이 싼 거죠? 많이 싸죠. 한 4억 정도는 어. 싸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 그러면 시세 차익이 100%네요. 네, 100%, 예, 100 정도 볼 거고요. 네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입지가 너무 구석이다. 음. 동탄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사람들은요, 옛날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대표님 그 반도, 유보라. 네네. 이 반도판인 거 아시죠? 네? 반도 10차까지 있을걸요? 어, 알고 있어요. 서쪽에. 예. GTX 그 그, 서쪽에. 그쪽에 6차, 7차, 8차 있고, 맞아요. 이 신주거 문화타운 근처에 9차하고 10차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9차, 10차가 또, 어, 입지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10차가 분양할 때 욕을 엄청 들어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입지 안 좋다? 입지 안 좋고 음... 어, 중심 쪽에 있는 이 시범단지, 부근단지와 시세가 분양가가 거의 동일하다. 음...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입지는 비슷한데 10차하고 네. 분양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음... 그 상태는 완전히 아니다. 음... 예. 그런 논란은 아마 요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음아좀 별루지 않냐? 음... 별루지 <웃음> <웃음> 방금 말씀하신 네. 반도유보라 반도유보라 네. 그러니까 가격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단지가 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30평하고 32평 아까 음... 나온 음... 거고 네네. 이제 반도 9차는 밑에 네. 쪽에 있죠 위에가 지금 표시하는 곳이 10차 10차 네. 아래가 네. 9차 예그 네. 네. 다음 이제 8차 이하도는 이제 시범단지 등등 음... 이제 동탄역 서쪽에 있습니다 음... 거기 단지는 훨씬 비싸고요 이번에 청약하는 곳이? 예 이쪽이고 여기죠. 예. 이게 이번에 호반 음 호반 여기가 제일, 제일 분야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호반이 오. 예 그러면 분야가가 4억 5천 8,4 분야가구요 네그 다음 이제 74 분야가가 4억이잖아요 네네 이것만 실거래가 신고된 것만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해도 음, 음. 야 많이 싸네, 2억이 싸고 이제 3억이 싸네, 이런 식으로 음, 보는 거죠. 음, 근데 각, 입지는 네. 후반에 더 좋기 때문에 <웃음> 더 신축이기도 하고요. 반도유보라 가격 추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요때 처음 분양할 때가 3억대 중반이었고 네. 지금은 지금은 7억까지 찍었고 두 배입니다. 네.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수도권 공모 태치에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 3년, 4년, 5년 전 가격하고 별반 다 다르지 않다 음. 이때 분야가 3 5 5천 평당 1000에서 1100이었고 음. 지금 평당 1300이잖아요? 음. 싸죠? 음. 네. 사실 여기 입지도에서는 네. 별로 볼게 없어요 네, 그쵸? 없죠. 아무것도 네.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빈 땅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음. 입지도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예, 보죠 보시죠. 이제 동탄역 부근에 네. 여기 이쪽 섹터가 1등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시범단지를 음. 위시한 네, 주요 단지들이 있는 거죠 예. 이쪽이 2등 단지고, 3등 단지 호수변 공원, 호수변 음, 쪽의 네. 아파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눠졌습니다. 예, 네. 네. 네. 뭐 문화 디지털 밸리 아니면 음. 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이쪽, 네네.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이 통틀어서 저는 입지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데 네. 어디랑요? 어, 아이 전체가 예신주가 아. 문화타운 어디든 간에 신주가 문화타운의 입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네? 예, 다르지 않다. 네네. 바로 붙어 있는 기존에 있는 단지들하고 비, 비교해서요. 음... 그러면 가격 대비군을 예, 잘 써있잖아요. 호반 5차나 호반 3차 정도로 잡아도 됩니다. 음... 이쪽에 있는 제일 풍경채나 다른 네. 예, 힐스테이트 이런 데가 있는데 가격대가 보면 어, 호가가 10억이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음... 어쨌든 신주거 문화타운 일대는 입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주거지 내에서 뭐 근처에 뭐 마트나 이런 필수 생활시설들은 처음에는 없겠죠? 없죠. 네. 없지만 네. 이 저기 원래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뭐 네.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걸 이용하거나 네. 이렇게 될텐데 어쨌든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시세차에게는 크게 변화가 네. 없다. 이상 무. 네네. 공고를 볼까요? 네. 공고 네. 보시죠. 예. 전매제한 10년, 음. 거주의무 5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10년 동안 점매안 돼. 음. 5년 동안 살아야 돼. 음. 불편할 것 같아. 서울에 출퇴근. 네. 네. 그래도 해야 된다. <웃음> 편도 출퇴근이 1 시간 반 네. 이내면 네. 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결국에 생활권 중심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막 서울 막 북쪽 혹은 막 진짜 양주 이런 데 사시는데 음. 동탄이면 뭐 싸대 음. 모를 것 같아. 그것보다는 음. 생활권 중심으로 될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네. 결국은 그거잖아요. 학군지 가려면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디 어딘가요? 어, 일단 대치, 네. 분당, 그다음에 목동, 음, 예. 음. 이렇게 삼각 편대를 이루는데 네네. 그거 빼고 사구를 논한다는 거는 사실 아파트 값이 좀 음.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교육열이 네. 음, 예, 조금 여유에서 나오고 네네. 그러면 동탄은 이교육열 자체는 그렇게 딸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음, 예. 그런데 일단 분양가 자체가 싸다 보니까 어 기존에 있는 주거 지와, 기, 이, 지금 분양하는 주거지하고는, 이제 처음부터 그쪽에서 10억 주고 사는 사람하고, 이제 분양가를 4억대, 당첨받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군 형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면, 결국 학군을 따지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는데, 두 가지가 저는 거의 전부라고 봐요. 음. 그럼 학군을 따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동탄에서는, 어, 무슨 학군이 있냐? 그냥 저렴하게 돈만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 한시간반 정도 편도로 걸린다 라고 하면 그 정도 한 5년 7년 고생하고 음. 그래도 한두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보는 게 낫지 않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는 게 좋은데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교육만 놓고 보면 은 동탄이 네. 생각보다는 생활 수이 높더라고요 예, 이제 가보면서 느낀 건데 음. 교 결국 괜찮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막, 말씀하시고 삼각 거기만 아니라고 하면 은 네. 비슷하다 괜찮다 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일대리고 삼성 다니시는 분들 많아서 많죠 네 그래서 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겠네, 어쨌든 생활권 중심으로 네. 살아야 되니까 음. 잘 판단하시라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 예, 예. 예. 남의 일주일에서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계약금 20%예요 자신있죠 예, 예. 예. 자신있고 고마운 게또 뭐냐면요 예. 중도금 50%입니다 추가지역 LTV가 40%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좀 배려해 주지 않았나요 음 그리고 계약금도 2회에 걸쳐서 내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자신 있는데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거지 음. 네, 그 정도인 거지 <웃음> 한 번에 20% 받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내년 2월에 받아요 그리고 22년 2월에 음, 네. 조금 여유가 있네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서민 실수요자 여건 들어가면 중도금도 50%가 다 대출이 다 나오니까 예. 네. 중도금 대출 안 나오지 않느냐 라는거 음, 그...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거에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거 하세요? 이게 지금 투가 지역에서 당첨자 배정 기준은 어,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는 정부의 방향이랑 완전 반하죠. 음. 어차피 판이 그렇게 깔아줬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줘.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음. 해준다고 네. 봅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자, 주인 발코니 확장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건 뭐 발코니 확장비가 해자입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네, 3 4 0 0만원대 와. 예전에 검단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이랬었는데. 어, 그래요? 네, 네. 에어컨도 어, 7 0 0만원대 500만원대면 음, 가능하고요 평범하네요. 예, 네, 네. 평범하고. 어, 도어들 보통적인 옵션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저것 다 더해도 5억이 채 안됩니다. 음... 음,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네. 네네. 이제 설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약간 층이 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썬큰 구조네요. 어, 어, 예. 그거, 그거, 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구조, 예. 하시죠. 예. 네, 다시? <웃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리얼이니까. 썬큰 구조. 아, 근데 단지 모양이 조금. 예. 예스럽다. 예스럽다. <웃음> 예. 그렇지만, 예. 최대한 효율성을 뽑은 거다. <웃음> 문주는 멋있네요. 아, 네, 네, 멋있네요. 서밋을 넣었네요. 아, 예, 그쵸. 최고를 향해 가는 거죠. 반포 프루지오 서밋 살고 싶다. 아, 그쵸. 그렇죠. <웃음> 너무 살고 싶다. <웃음>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예. 네. 지금 타입이 이제 7, 4, 8, 4, A, B가 있는데, 7, 4는 요거 하나, 동, 에예 있구요. 음. 이거 해도 나쁘지 않죠? 앞에가 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예. 8, 4, B 타입은 몇개 없군요. 그러네요. 구조상. 예. 예. 그 다음, 음. 여기서 음. 보이는 거는 아시겠죠? 주방 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아, 것들은 예. 네. 타워형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타워형보다는 포베이 판상인데 이제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처럼 음... 보이죠. 네, 네. 이거는 이따 평면도 확인하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칠 스타 평면도. 네. 네. 옵션이 조금 있네요. 자, 일단 기본 구조부터 보면은 포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런 거고. 네, 좋죠. 알파룸. 추가로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으로 꾸며도 되고, 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팬트리를 반만 하든지, 음. 아니면 양두 개를 다 반으로, 두 개를 네. 다 펜트리로 하든지,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옵션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뭐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7사의 포베이는 좋다. 네, 괜찮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포베이 정석이라서 특별한 거는 없어요. 한 가지 네. 아쉽다고 하면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도 이렇게 옵션으로 꾸미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작지 않나 예 파우더룸이랑 같이 가면 좀좋네요네 예, 예, 예,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다음 84A 타입 인데요 84A 타입도 뭐 똑같습니다 포베이에다가 음. 맞동풍도다 되고 그리고 옵션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똑같이 여기다 이제 주방 팬트리 옵션이 있구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 옵션이 있어요 네.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 은 말씀하시는데 주방이 엄청 넓은데 네. 방이 없어요 음. 네. 여기 좀 되게 애매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음. 네. 팬트리로 쓰면 은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4인데 이런 신도시이면 방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음. 잘 쓰면 좋겠지만 저는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저는 평면 자체가 생각보다 약간 올드하다? 올드하다? 예 올드하다는 거는 2014년도부터 16년도 분, 동탄에 엄청 그 쏟아낼 때 청약을 음, 그때랑 평면도가 별반 다르지 가 않다 아...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계산이 없다 아니요 알았어요 재탕이다 아... <웃음> 다음 84B 타입인데요 네. 84B 타입 이제 대표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베이인데 음. 여기는 이제 막통풍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타워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은 판상형인데 막통풍이 안 되는 네. 멍텅굴로 볼 것이냐 인데 네. 어, 분양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탑상형으로 봅니다 음... 네.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탑상형을 생각하고 삽니다 음... 네. 그럼 좋아져요 갑자기 음... <웃음> 탑상형인데 오포배이에요 <웃음> 기준을 <웃음> 네. 위로 잡지 않고 밑으로 어, 그렇죠, 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탑상형인데 포배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생각이 전환이 있습나다 <웃음> 네. 똑같습니다 네. 여기 드레스룸이 있고요 네. 드레스룸에 창도 하나 내줬네요 어, 그러네요 네. 아, 예리해 네. 이런데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쉬워요. 음. 방이 없어. 음.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호반의 특징에서도 있겠죠. 음. 네. 그렇게 그러게요. 네. 조금 아쉽다. 아, 네. 그렇지만 뭐 좋다. 예. 그 가격 대비 뭐 항상 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시세로 나왔다고 하면 안 좋다라고 할 텐데 음. 뭐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하고 가지 않냐. 아 네네. 네. 받아들일만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당첨의 길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아이고매 네. 당첨이 쉽지 않네요 어렵죠? 네, 네. 특별공급이 무지하게 늘어난 거 확인했죠 음, 네, 확인했고요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네, 바뀌었습니다 음... 이제 적용이 되는군요 네 어, 신혼부부하고 생초하고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특별공급은 음, 해당자는 당연히 넣으셔야겠지만 일반공급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네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경기권에서도 남부권이 되게 많잖아요 인구가 네네네.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평택에 있는 분까지도 동탄에서 청약을 할 겁니다 음. 네, 그거와 서울분들 근데 인천분들 저는 청약을 많이 안 하시겠죠 성도에도 분양 나, 많이 남아있고 음. 인천당에서 충분히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일반 공급이 315개 분양 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5만명 정도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까 음. 그 이상도 될수 있어요 네네. 315명이면 예, 평균 경쟁률은 약한 158대 1 정도 어... 예. 엄청난 계산 실력인데요 그럼요 미리 해놨죠 네. 아, 예. <웃음> 아이고 아, 예. 마치 뭐 지금 아는 것처럼 네. 네. 이 정도면 은 네. 거의 뭐다좀 커트라인이 네. 69에서 71점은 예, 경기와 기타적얘기고 동탄에서는 한6 1이 정도까지도 음... 당첨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뭐 타입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줄것 같죠? 조금 영향은 줘요 그래 7,4가 확실히 8,4보다는 낮다, 낮다. 음... 예. 그다음에 64점까지도 보이는데 네네. 동탄 당해에서는 네네 당사 64점은 8,4 중에서 나오겠죠 네네 그다음 이제 특별공급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기간주차는 미리 다 접수를 받았을 테니까요 네네. 어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이제 바뀐 게 있죠 30% 음. 추첨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녀 두명은 어디 넣는 게 낫냐 당연히 신특에 넣어야 되고요 음. 자녀 둘. 예. 자녀가 셋이다라고 하면 어디 넣는 게 낫냐 다자녀? 음, 고민해볼 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다자, 사, 자녀가 자 3명인데 어, 60점 이하다 네네. 라고 하면, 신특. 음. 예. 60점 넘는다, 라고 하면, 다 자녀. 예. 음. 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녀 하나다, 그러면은 생일 최초인가요? 예, 생일 최초가 낫습니다. 아, 그래 예. 여기는 자녀 1, 생초. 치열하네요. 예, 치열할 음...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예,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음. 왜냐면은, 못 먹을 떡인데, 예.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저도 이제 동탄에서, 제가 있는 수원에서 동탄이나 아니 동탄에서 광, 강남 가거나 음. 동탄에서 평택 천안 가잖아요. 교통이 좋아요. 자차로 음. 움직이시다 보면 음. 결국 중심에 있다는 걸 확인 좀 몸소 체험을 하실 거고 어, 자차 서울 출퇴근까지 남북권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 있다. 음. 전략은 이 정도면 꾸된것 같고 그래도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마지막 순간까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자 그럼 안 해야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휴, <웃음> 플랜 b가 뭐 있지? 플랜 b 다른 단지 있잖아요 다른 단지 네. 그러니까 동탄 신주권은 그놈이 그놈이다 아 신주권은? 네그 음. 네. 다음 변수는 내년으로 분양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분양가가 상승될 수도 있죠 음. 4억 5천 분양가가 5억 넘어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막, 막 부동산 폭락해 어, 그래도 아마 시세보다는 네. 이제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봤잖아요 8억이 시세인데 4억 5천 분양 나왔어요 사실 저처럼 생각하면 은집안 그 사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언제 사요? 예, 그렇기도 건데.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정년적으로 어 역산에서 4억 5천 나누기 80%를 해봐요 그러면 음. 한 6억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6억이 좀안 되겠죠 네, 네. 근데, 폭락한다고 해도, 주변이 8억짜리가 6억으로 넘, 내려가면, 음. 우린 진짜 국가 부도사태가 음, 나지 않을까 예, 네. 가격이 떨어져도 분양가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음. 라는 이제 반증이 있고요. 올라가는 거에 더 배팅을 한다고 하면, 기다려봤자 분양가 높아지고, 음. 예, 분양가 높아지면 가점이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음. 그래도 시세 차익은 예, 2억, 3억은 충분하다. 음.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당연히 지금 분양받는 게 나을 거고요. 신주거 타운에서 이제 청약을 노린다고 하시면요, 그러면 동탄 이외 지역에 뭐가 있을까? 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결국 생활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어쨌든 내몸 하나 뉴일 살집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안... 어, 좋은 얘기 네,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산분들이 은근에, 음. 은근, 은근이 뭐예요? 은근, 동탄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 어,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생활권을 네. 생각보다 네. 더상급지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 네. 이해했어요. 음.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직접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